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산신 도령님께 노총각 손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의 고민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래요 근데 뭐 때문에 이제 결혼을 못 하시고 왜 그게 고민이 되는지 참 다양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남자분이고 나이대도 비슷하지만 정말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이분의 사례는 그랬어요 보통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이제 점사를 보러 오는 빈도수도 적고 관심이나 이런 게좀 나이가 더 지나서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도 어느 날인가 오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를 딱 받았죠. 그랬더니 남자분이신데 대뜸 저기 혹시 되나요?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어. 뭐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지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요 이런 거 생전 안해 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아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 한번 이게 물어봐서 상담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 언제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날이 제가 때마침 이제 오전 손님이 있고 오후가 비어 있었어요 오후 한 4시 넘어서는 가능하시다 그랬더니 오늘 중에만 물어보면 되니까 하다못해 한 12시에라도 괜찮으니까 연락을 달래 그래서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딱 오시자마자 이분한테 한 얘기가 애완동물 키우고 되게 외롭다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운을 띄웠죠 사연을 들어보니 이제 나이가 45세 50은 좀안된 나이 때 되신 분이에요 남자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0이 다 되시는데 건설 현장에서 뭐 안전부장? 뭐 반장? 이런 거 있죠? 그런 일을 하셨대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결혼 상대자가 될 만한 사람이 인연이 돼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뭐 불과 한 3,4개월 있으면 약혼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자기가 이사람하고 처음에 좋게좋게 좋게 만나서 막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모르게 좀 깨림직하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냥 뭐 내가 서른 살 되기 전까지 이제 싱글이었다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결혼 상대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제 막상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제 미묘한 복잡한 감정이 있다면서요 뭐 그거는 결혼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그래. 난 아직 모르겠는데. <웃음> 뭐 그런 거 있나요? 어 그게 이제 네. 뭔가를 이제 내 삶을 다못 누린다? 음... 이런 거. 뭐 정확한 감정은 잘 모르겠는데 좀 음... 기분이 이상해요. 아무튼 뭐 이게 감정이 무슨 몸 안에 아지랑이가 막 피어나듯이 막그 말로 표현을 할수 없대요. 결혼 준비나 이런 거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고 지냈는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탁 느낀 게 어,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기분 탓이겠지. 딱 그랬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지만 수입이 편차가 생기잖아요. 특히 건설 현장이라는 거는 큰 목돈이 오고 가서 한참 일이 잘땐푹 올라가다가 또 일거리 없으또뚝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뭐라 그래 정규직이지만 정규직 아닌 것 같은 이런 좀 굴곡이 심하잖아요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좀 뜸해졌어요 그래서 수입도 좀 작아졌겠죠? 근데 이그 결혼 상대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점차 자기에 대한 좀 애정이나 이런 게좀 식어가는 걸 느꼈대 또 요새 이러 이런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애둘러서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자기는 안정적인 사람이 좋은데 요새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상대방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 생각할 시간을 두자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헤어졌대요 그러고 이제 뭐 약간 상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나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제 젊어서부터 했대요 좀 몸이 좀 고대잖아요 그 일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아좀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자세한게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일을 시작을 했대 시작한 지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그 일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도 또 돈이 또 제법 벌렸대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제법 돈복은 있으셔 결혼 안한 상태니까 만나고 지내는데 이 사람하고도 웬걸 처음에 만났던 사람하고 비슷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때마침 수입이 줄어들고 좀 불안한 상황이 오면 그 사람하고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번을 크게 겪고 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진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정말 결혼 하고 싶어도 여자 만나는 게 정말 무섭다. 아무리 좋은 배우자가 오더라도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배우자가 좋고 나쁜 거랑 상관없이 그분하고 인연이 맺어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거보다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기도나 이런 걸잘 모르시지만 저한테 물어보셔서 기도를 먼저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인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를 많이 보니까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배척을 하게 됐대 그래서 안 보게 되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찾게 되는 거지. 배우자 운 같은 경우에 조금 결혼을 늦게 하셔야 되는 분인데 결혼 상대자를 일찍 만나다 보니까 그게 인연이 자꾸 어긋나더라고. 그래서 그 배우자에 대한 운은 조금 시간이 걸리시니까 기다리시고 대신에 본인은 재물복은 있다. 특히나 땅에 대한 운이 있으시니까 기회가 되시면 땅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이 가는 게 있을 거다. 누가 뭐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땅이지라도 본인이 보기에는 정감이 가는 데가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잘 눈여겨보셨다가 크지 않은 땅이라도 되니까 거기를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땅을 구입을 해 두시면 다른 분들과 다르게 땅값이 잘 오른다 그 얘기까지 할아버지가 해주시더라고요 말해놓고 사실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이 없어서 그냥 이분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했는데 한 2주, 3주 지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자기가 그때 점사를 보고 나서 긴가민가하고 싱숭생숭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본인이 한 2, 3주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지만 나한테 이제 상담을 받았잖아요 저한테 상담을 받았으니까 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 다음날인가 사진 찍어서 자기 초켰다고 자랑하시더라고 <웃음>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아 자기가 시간 내는대로 한번 하겠다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너는 뭐 이러이러하니 좀뭐 결혼을 일찍 하면 좋다 아니면 너는 좀 늦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랑사 인연 맺고 정말 선생님한테 이제 제자 길을 가기 전까지 점사라는 거나 뭐 이렇게 뭐 무당이란 거 관심도 없었는데 지나고 보면 아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게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깨달는 시기가 다 다르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평상시랑 다르게 자기가 아왜 그런지 모른다 싶을 때는 물어보시는 게 정말 좋은 해답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어색하잖아요 주의 눈치 안 보고 조용한데서 아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한 걸 조곤조곤하게 물어보시고 뚝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해서 그렇지 고민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결혼 관련돼서 고민이었던 남자분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전반적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취업, 뭐 결혼은 사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의 폭을 넓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 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